아이거 내가 편집할 거야. 고집이 너무 세 진짜. 참 고집이야. 너라 진짜. 신경 <웃음> 격적진심 장난치는 거 싫어해 진짜. 내거 먹는 거지. 내, 거. 내 거야 여기 있는 거내 먹다 먹고. 이거 내 거야. 내 거. <웃음> 아니야, 내 거고. 아니야 내 먹다, 나 먹다 먹나 먹다 먹었어 하나 계속. 내가 두개다 응. 먹었어? 네. 나두개아직다안 먹었어. 나한개아직다안 먹었어. 아나 진짜. 아, 나 <웃음> 내가 두개다 먹었다 지금? 나두 입밖에 안 먹었어. 나 남겨놨는데? 나 이거 안 먹었다니까. 아 신기하네. 나안 먹었는데? 자기가무시식적다로 하고. 아니야 남겨놨어 나 이거. 아 이게 다 찍혀있으면 보이는건데 아쉽다 아.. <웃음> 아 그냥 보자 이거 돌려가지고 그래서 가루가 나올거 같은데 왜냐면 셀프 위에가 잘라버린 봐봐. 어? 그러니까 고집이 너무 세나 이거 안먹었다 내가 두개다먹었고나한개아 먹었어. 야. 아, 진짜 이게 내건줄 알았어. 진짜 나다안 먹은 줄 알았어. 난 진짜 음식 이거 가지고 장난치는 거 싫어해. 나 진짜로. 진짜. 그래 내가 이거, 이거 마지막 한입에 남겨먹으려고 이거 남겨둔 건데. 나짜내 안 먹었어. 나다안 먹었어. 아니, 내가 먹었어. 내가 먹었나봐. 참 웃긴거는 열에 아홉은 내가 맞는데 고집뿌리는건 얘라니까? 응? 용서해줄게 응네가 뭔데 나 용서해 또 그렇게 나오면 또 어떡하지? <웃음> 나 이거 안먹었다 니까 내가 두개 다 먹었다고? 응나 한개 아직 다 안먹었어 오 맛있어 아딱이 맛이야 이맛 내가 먹어 멋있게 먹어봐 진짜 멋있게 나와 <웃음> 여기 보고 먹으니까 빨대가 어디지 모르겠다 <웃음> 아 너무 못생겼다 아 너무 못생겼어 자몽이 감옥 아닌데? 그러면 말해야 뭘 알겠니? 레몬? 레몬 앤 and... 히비스커스 응? 히비? 히비스커스 히비 히비스커스가 뭐예요? 아니 설명 좀뭐 해주세요 두셋 네. 네. 기다리고 있는 중 너는? 미투 서로의 친구가 둘다 같은 기차를 타고 온답니다 먼저 오는 친구 딱 오잖아 친구가 그럼 먼저 가 그냥 알았어 어 아직 나 아직 열로 오진 않았잖아 어? 화장실 갔다 와도 되게 지너잘 <웃음> 없이 갑니다 네너 친구도 화장실 갔다 올 수도 있어 가자 뭐야? 쳐다도 보지 마 가자 뭔데? 어, 네. 漂亮的我<笑><笑><笑>